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플레임레드의 강렬한 컬러가 눈을 사로잡는 더뉴아 반떼 AD입니다 할로겐 사양 헤드램프로 출고된 모델인데요 평소 가로등이 없는 외곽지역 야간 운행이 잦은 차량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야간 시 확보에 대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입고 되었습니다 전조동 시험기에 차량을 위치시켜 조사각과 칸델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비춰지는 곳의 밝기 수치를 나타내는 칸델라는 양쪽 모두 출고 연식에 비해 양호한 편이며 조사각은 양쪽 모두 우측으로 많이 틀어진 상태네요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먼저 풀 LED 사양 헤드라이트입니다. 2등식 바이펑션 타입을 사용하는 할로겐 사양과 다르게 하향등과 상향등이 분리된 4등식 타입이며 하향등 점등 시 안쪽 두 개의 프로액션에서 보조 하향등 기능을 담당합니다. 단순히 헤드램프 교체만으로는 정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회로도에 맞게 배선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정션박스로 퓨즈 박스라고도 불리는 부품입니다. 할로겐과 LED 사양 전용 부품이 따로 존재하며 해당 부품도 함께 교체해야 LED 헤드램프가 정상 작동하게 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전장품 작업인 만큼 먼저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프론트 범퍼와 기존 헤드램프들을 탈거하고요.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 헤드램프입니다. 프로젝션의 개수 차이가 가장 큰 외관적인 차이점 중 하나이며 보조화향등 기능 유무, 2등식 또는 4등식 헤드램프 타입 차이, 광원에 따른 시화 확보 차이를 차이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로 변경시 단순히 교체만 할 경우 정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회로도에 맞게 커넥터 배선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모든 배선들은 순정 방수핌 사벽을 통해 작업하였으며 골게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로 감싸 외부 이물질이나 수분, 그리고 엔진의 열로부터 배선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이제 실내 작업입니다. 기존 정천박스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 부품입니다. 두 사양 모두 외관은 동일하나 품번도 전원관리 로직도 상이한 이동 사양 부품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모든 배선들은 순전핀 삽입을 통해 작업하였으며 잡소리 방지를 위해 면테이프로 테이핑 후순정 라인을 따라 고정합니다. 블랙박스 관련 배선만 보일 뿐 헤드램프 관련 작업들은 흔적이 남지 않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신품 헤드램프를 장착 후 커네터를 연결합니다. 전원을 연결해 점등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미등과 데이라이트를 비롯해 하향등과 보조하향등 그리고 상향등 모두 잘 작동합니다. 전조등 점등 시 미등라인 디밍 기능도 잘 동작하고요. 전조등 시험기 앞으로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이제 라이트 조사각 조절을 진행한 차례입니다. 할로겐, HID, LED 모든 광원을 지원하는 전조등 시험기로 조사각은 단순히 벽에 비친 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라이트 테스터기를 사용해 작업해야 합니다. 잘못된 조사각은 선행 및 맞은편 차량에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엉뚱한 곳을 비추고 있을 경우 제대로 된 야간 시효 확보가 어렵습니다. 작업에 사용되는 전조등 시험기는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정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변경된 광원에 맞춰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조절 중 확인한 수치입니다 운전석이고요 동선석 쪽 수치입니다 하향등과 상향등 그리고 미등 모두 LED 광원을 사용하는 풀 LED 헤드램프로 보조 하향등 기능과 함께 프로젝션 4개 모두 LED 광원의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나니 바이어둡게졌는데요 야외로 나가 간략하게나마 성능을 확인해볼까요? LED 특유의 직진성과 함께 부족함없는 광량으로 인해 야간시 확보에 대한 걱정을 덜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차량 드레스업 효과로도 훌륭한 순정 풀 LED 헤드램프였습니다 이상 더뉴 아반떼 AD 순정 LED 헤드라이트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